8월 6일 오후 2시 15분에 가고시마현 도카라열도 근해에서 또다시 규모 2.4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은 4월 1일 오전 7시 46분 규모 2.5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 발생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규슈 지역의 강진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시기에 발생한 이번 일본 남부 규슈와 오키나와 사이 가구시마현 도카라 열도의 군발 지진으로 일본 열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도카라 열도의 과거 지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짧게는 1주에서 2주, 길게는 한달 정도 군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달 정도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의 지진을 살펴보면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서의 연속 세번의 강진 이후 이즈오시마에서 세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한 후에 수로가만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쿄 인근 지역에서 이러한 지진들의 발생은 일본 수도권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또한 과거 도카라열도에서는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자주 발생을 했었기에 최근 발생 중인 규모 2급의 작은 규모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고 만약 과거와 같이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도카라열도에서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인 한반도에 쓰나미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규슈 지역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인데 얼마 전과 같이 후쿠오카 해역에서 강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쓰나미가 한반도 남부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규슈 후쿠오카 해역의 강진 발생 으로 인한 한반도 남해안의 큰 피해 발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그 비견한 예로 최근 판의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규슈 후쿠오카 인근에서 다수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일본만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 자체적인 지진의 위기도 있습니다. 일본 규슈 후쿠오카와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으로 판의 경계부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 역시 지진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판의 경계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도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중국 스천성의 지진 역시 판 경계부 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일본 도카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에 큰 지진이 온다는 것이 도카라의 법칙입니다. 어제 4월 6일 보름달에는 다행히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으나 보름 달 전으로 며칠 정도는 계속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월 6일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진원의 깊이가 10km로 최근 3월 14일부터 다시 시작된 일본 이시가와현의 모든 지진들이 진원의 깊이가 10km입니다. 도대체 이시가와현 노토지방의 해저 10km의 활성 단층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4월 6일 오후 12시 57분에 또다시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규모 4.4 진원의 깊이 4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단세번의 강진이 발생한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의 지진들이 4월 7일 현재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여전히 일본의 우가사와 라제도와 살리쿠에역 그리고 규슈 남부 해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벗어난 이러한 지진들은 결국 터키대 지진의 영향으로 큰 자극을 받은 일본 해저에 활성 단층들이 이즈제도 하치 조지마에세 번의 강진으로 결국 대폭발 중인 것이 아니냐는 물음표를 전문가들은 스스로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과거 한 번도 없었던 이러한 일련의 지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인가